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휴게소 들렸습니다 아직 한 40분 정도 좀더 가야 되고 아 그래도 지금 한 4시간 정도를 왔는데 우리 아이들 잠도 좀 자고 그러면서 잘 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휴게소 가서 조금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러고 또 가겠습니다 잘 잤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두 개가 있어요 퀸 베누비아호랑 퀸메리 2호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는 배는 퀸메리 2호에요 아침 9시에 출항을 합니다 사실 저 혼자 가쓰면 아, 새벽에 운전을 해서 내려왔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도 힘들고 하니까 목포 상동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하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20분 거리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정도 됐는데 도착하면 7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이라서 차도 선적 해야 되고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몰라서 일단은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맞는 킴메리딱 아. 서있지 네, 진짜 크네 차량 선적도 하는 건네 예. 네, 맞아요 네. 네. 사모님 계시지 아니요, 기들만 아기들만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애기들 내려서 네. 이 사무실에 잠깐 있어라구요. 네. 예. 지금 지금 내리면 되죠. 네. 예. 내려서 잠깐만, 잠깐만. 아, 내리지 마고 어, 있세요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 설명 드리고 모발생산 검부터 확인할. 게요 여배 <웃음> 예, 선정할 거예요. 저거 사람들 보이시죠? 네. 이 예. 네, 네. 방향으로 네, 네. 예, 들어가서 자 선정하시고. 네, 네. 선정하신 다음에 전화기 신분증 기타 필요하신 소지품 잘 네. 챙겨서 내리시고, 네. 내리신 다음에 차량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네. 예, 다시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사무실에서 아이스 챙겨서, 예, 다시 담날 가서, 아까 요거 보여주신 거, 네. 그거 하실때신분증하고 정분 뜨셨죠? 자, 우리, 예, 왕자님 두분 내리실게요. 제가 할게요. 아이씨 따라가. 가방 가져가요. 가방 가져가, 가방. 가방 가그 가방, 가방. 가방. 그렇지, 가방. 잘 챙기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아, 앞에서, 오른쪽, 오른쪽. 바퀴는 가져가나요? 네 차량바퀴에다가 이렇게 개박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 여기 이런 데에다가 이걸 렇 꽂아서 차량이 이렇게 도킹하는 거죠? 차박 텐트 할때 이렇게 도킹하는 것처럼 차에다가 툴에다 이렇게 합니다 차량 위치는 차량 위치는 상편에 상 이쪽으로 이어 울릉도갈 때, 이제, 뉴 시다오퍼로는 발렛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차량 적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가져올라와서 적재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저쪽에 있고, 객실 입구. 객실 입구가 여기 있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돼요. 음, 대기실에, 여기가 굉장히 좀 가파라서, 아이들이 안 오는 게 나은 것같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높아요. 만약 터미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터미널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면 은 사실 지금 힘들었을 텐데 밤운전에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을 텐데 목포에서 숙박값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침에 샤워도 다다 다 샤워도 깔끔하게 싹 하고 그러고 보니까 훨씬 좋아요 예, 훨씬 더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배 타서 좀 즐기면서 가야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배를 해 나가는 데 여기 차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죠. 차를 가지고 아까 네, 저 차처럼 이렇게 들어왔고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객선 여기 있을까? 수소들 <목소득> 우와 <목소득> 멋지다 우리 아들들 여기 있고. 손이 이제 게 여기 자리 괜찮대. 딱 들어가서 자, 딱해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되 이거 좀도와너누워봐 너네 너리로 와. 불도켤수 있어. 불켜 불도 봐. 어, 응. 여기구나. 어? 와. 불 켜지. 이 이거도 붙다가 모자나 지갑 이런 거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잠바 걸고 음. 잠바를 이렇게 걸고 모자는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등을 치면 여기다가 흐리지 않게 간단하게 뭐 음료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대면대도 이렇게 있고요 팻플레이 룸이라 여기 강아지도 내려 오나봐 강아지 고양이 올라가고 이제 샤워 하도 있고 <웃음> 야, 여기 비가 좋네 여기 놀아도 되니까 어차피 낮에 가었거 6층에는 이렇게 안마기 안마기 뷰가 되게 좋아요 안마기 뷰가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자또 올라갑니다 이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배 안에서도 지금 어 식사하시거나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컵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김밥 이런 거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도리고배 안이라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끼니를 해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먹을 거요 아기 바로 앞에 있어. 아까트 2차 바로 앞에 있어. 완벽하게 아직도 잘 되어있습니다 미리 몇, 여러 번씩 타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뭐 휠에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씩 왔다갔다 하셨는데도 출차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쪽도 이 차량에 결박된 이 선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원래 제주도까지 오는 킴메리 2호가 원래 4시간 걸려요 근데 오늘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1시간이 더 연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27분인데 원래 9시 출발해서 지금 5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고 차량이 나가는데도 거의 뭐한 1시간 가까이 걸리나 봐요 지금 30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쪽을 결박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울릉도 갈때 멀미가 전혀 안 나왔어가지고 사실 아까 아이들만 멀미약을 먹었거든요 마지막 한두 시간 파도가 세서 제가 멀미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분들도 만약 에 멀미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 하시면 어약 드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멀미약을 먹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어, 나가는 과정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에서 나갈 때는 동승자 다 같이 타서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웃음>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올 때는 1시간 연착이 돼서 5시간 걸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시 출항을 하면 9시 도착을 하는 거로 지금 일정되어 이 있고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너네? 어, 이번에 같이 가야 돼. 이제 다 챙겨서 올라가야 돼. 저쪽으로 왔어야 되네. 오. 어. 자차 조심해. 왼쪽으로 붙어다 가. 왼쪽으로 붙어서. 이쪽으로. 제주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선적을 한 다음에 터미널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승선을 해야만 됩니다 먹고 가려면 시월드 고속베리 저쪽으로 가야됩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음. 여기 딴 데도 가나 봐